이제 a, b, c, d를 텍스트 나누기로 안할 경우에는 는 일단 컬럼을 써줍니다 컬럼을 쓰면 현재 위치가 열의 번호가 a가 1이고 b 가 2기 때문에 2라는 값으로 나옵니다 이제 이 2라는 값을 1을 만들기 위해서 빼기 1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a1셀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1이라는 값이 되죠. 이제 이걸 옆으로 끌면 1, 2, 3, 4로 자동으로 늘어납니다. 이제, 미드로 불러오실 수 있겠죠. 미드, 가로 열고, abcd라는 값에서, 처음에는 1, 그다음에는 2, 그 다음엔 3으로 자동으로 컬럼으로 늘어나죠. 콤마 1 해주시고, 가로 닫으면 됩니다. 이제 옆으로 끌어주시면, 하나 실수했네요. A1셀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. F4 이제 옆으로 끌어주시면 ABCD가 자동으로 나옵니다. 이제 컴퓨터를 적고 엔터를 쳐도 컴퓨터가 나오죠.